아혹 깨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니몰로 t v 다양한 관상 거북이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이번에는 제가 거북이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키웠던 종류가 한 종류 딱 있었거든요 붉은기 거북이라고 청거북이로 불렸어요 그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방생을 하게 되면 겨울을 나면서 환경파괴종으로 등록이 되면서 수입이 아예 안 되기 시작하면서 그 리버쿠터라든지 옐로우 벨리, 더트리 같은 것들, 다른 종들 많이 들어왔는데, 그 종류들은 대부분 다 성장이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예전 분들이, 예전에 키우셨던 분들은, 친근한 이미지 때문에 많이들 키우시는데, 너무 커지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그 뒤로 이제 수입된 새로운 종들이, 적게 큰, 작게 크는 종류들입니다. 청구, 청거분과 비슷한 애들은 보통 20에서 30까지 크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요즘 들어오는 거북이들은, 그런 종류에 비해서 패턴은 조금 약할 수 있지만, 성장이 작기 때문에 성체가 되어도 키우는데 크게 부담 없는 그런 개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 주의하실 게 있다면 예전 들어왔던 청거북 같은 종류들은 방생하면 겨울을 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요즘 들어오는 거북이들은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사육하실 때 옛날처럼 히터 없이 여과기 없이 키우시면 은 많은 대다수가 회사하게 되기 때문에 꼭그 히터와 여과기를 달아주셔야 건강하게 사육할 수 있는 거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통에는 여섯 가지 종류의 거북이가 있는데요 들어오는 거북이 종류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북이들은 거의 다 부화종이기 때문에 현지 농장에서 종류가 있어야지 수입이 가능하고요 그 수입될 때마다 수입 단가가 좀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요즘 나온것 중에서 가장 저렴하기로 많이 손꼽는 거북이가요 가만히 보면 되게 그냥 좀 칙칙해 보일 수도 있는데 커먼 머스크 터틀이라고 합니다 커먼 머스크 터틀 같은 경우는 아이고 내려줄게 이 종류 같은 경우는 소형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전 거북이가 20cm 내외까지 크는데 반해이 개체들은 어항에서 10에서 15cm 내외로 환경에 따라서 성장이 달라지긴 하지만 아주 소형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커지면 은딱 10에서 15 정도인데요 바로 이렇게 큽니다 보이시죠? 커먼 머스크 애기와 성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처럼 큰 수조를 하지 않으셔도 방생을 하지 않으셔도 댁에서 키우기에는 큰 무리가 없으세요 거북이들은 똑같은 종류라고 하더라도 피부색이랑 비슷하게 패턴이나 색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러 가셨을 때 색깔 을좀 진한 걸 키우셔도 되고 연한 걸그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좋고 나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종류가 그나마 나오는 거북이 중에서 좀 저렴한 축에 속하는데요 혹시 저렴하게 나왔을 때는 15,000원 선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 많이 오르면 한 3만원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북이는 시가가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금액 편차가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최저가를 찾아보시면 엄청 저렴한데 품절 걸어놓은 경우는 저렴할 때 올라왔던 가격을 올려놓고 예, 지금 새로 들어오기 전 단계 그래서 가격이 새로 들어오고 다시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요 거북이는 어쨌든 가격이 편차가 심하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유명한 게 지금 딱 비슷한 애들 보이시죠? 요 녀석이랑 요 녀석 보이시는데 바로 달려간 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레이저 백 터틀이라고 부릅니다 레이저 백 터틀은 특징이 면도날이나 칼날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옆에서 보셔도 등갑이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위에서 보셔도 동그랗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라인이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그래서 불러진, 붙여진 이름인데요 레이저팩도 똑같이 커먼 머스크와 비슷하게 10에서 15cm 내외로 성장 가능하고요 이런 느낌이 높습니다 갑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죠? 음. 네. 이게 요 종류의 그 주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대는 저렴할 때는 한 35,000원에서 4만원대인데요 비싸지면 은 5만원, 6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커먼 머스크처럼 사용이 되게 쉬운 난이도고요 거북이들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등치가 커지게 되면 손가락으로 얼굴 앞에 막 이렇게 장난을 치면 간혹 깨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커진 큰 거북이를 키우실 때는 조금 자녀분들이,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주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레이저 백도 커머 머스크랑 똑같이 레이저 백백 머스크라고 명칭이 붙어 있는데요 머스크라고 이름 붙은 이유는 얘네들이 공격을 당하거나 위협을 느끼거나 싸우거나 이럴 때 입을 벌리거나 배설물에서 을 사약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란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아까 레이저백과 가장 비슷하게 생긴 요, 요 아이가 있는데요 언뜻 봐서는 무늬나이런 패턴 좀 비슷해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등갑 쪽이 뾰족하지 않고 라운딩처럼 처리되어 있고 옆에서 보셔도 뾰족한 느낌이 그개체 아, 레이저백보다는 덜합니다 보이시죠? 음.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배미의 색깔입니다 레이저백은 배미치 창백한 회색이거나 그냥 패턴이 있는 하얀색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로거스 헤드 머스크 터틀이라고요 이것도 머스크죠 커먼 네. 머스크처럼 거의 사촌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입, 입을 벌려서 냄새가 나는 고런 개체이고요 가격대는 일반 레이저 백에 3배 이상이라 보시면 되세요 지금 시세가 거의 17만원 정도까지 올랐고요 무조건 비싸다고 예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좀 귀하 번식이잘안 된다든지 귀한 개체들은 가격대가 좀 올라가니까요 굳이 뭐 저렴하다고 뭐 싸구려 이런 건 아니니까 마음에 드시는 개체를 키우시면 됩니다 네. 등갑을 비교해 봐 드릴게요 레이저 백이랑오거스 에드 머스크입니다 패턴 같은 건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등갑의 형태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 보여드릴 개체는 무늬가 있어서 페인티인데요 등갑에 이렇게 무늬가 있거든요 얘는 페인티 중에서 서든 페인티드라는 종류고요 얼굴 보시면은 그 예전에 키웠던 그 미시시피 붉은기 거북처럼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거북이 종류보다 절반 정도밖에 크지 않는 개체고요 아래쪽에서 보시면 껍질. 껍질 외부쪽에 이렇게 예쁜 무늬가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개체입니다 옛날에 키웠던 거북이처럼 비슷한 느낌이라서 좀더 친근감도 있지만 작게 크기 때문에 작은 수조에서도 얼마든지 사육 가능한 그런 종류입니다 지금 요즘 나오는 서든페인티드 가격은 거의 4만원대까지 올랐고요 저렴할때는 2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집니다 그 다음 종류는 이스턴 머드 터틀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그냥 남생이처럼 생겼죠 등갑도 그냥 되게 수수해 보이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밑에서 보시거나 얼굴을 보시면 오묘한 회색을 띠고 있고요 얼굴에 있는 가벼운 주름이 약간 남성미의 느낌을 느끼게 합니다 갑도 아주 단단하고 단단한 느낌인데 이 힘쓰는거 보이시죠? 엄청 힘이 좋습니다. 목을 빼니까 엄청 길죠? 똑같이 가격이 시세 따라서 변동하는데요. 요즘 들어온 개체들은 6만원 정도까지 올랐고요좀 떨어졌을때는 4,5만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요 녀석도 똑같이 10에서 15cm 정도로 작은 사이즈로 성장하고요 튼튼한 바디 느낌처럼 정말 좀 건강한 종류라서 키우기 무난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류인데요 낯익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 종류는 핑크벨리 사이드넥터틀 이름처럼 핑크색이죠 옆쪽이 <웃음> 핑크벨리고요 사이드넥이란 게 뭐냐면 목이 길어서 목을 안쪽으로 숨길 수 없이 이렇게 옆으로 숨깁니다 이 거북이는 목을 넣을 수가 없어요 네, 목을 넣어서 옆으로 이렇게 붙는데 사이드넥터틀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금액 대비해서 그나마 제일 좀 친근한 매력을 가진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핑크밸리 사이드 넥터트입니다 이렇게 지금 겁먹었는데 고개를 이게 숨긴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숨긴 거고요 눈 옆에 있는 줄이 아주 매력 포인트죠 안경 낀것 같이 톡 튀어나온 눈도 그렇고요 아주 사랑스러운 외모에 비해서 가격대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편은 아닌데요 보통 한 6만원대부터 한 7, 8만원대까지 가격 변동은 좀 있는 편입니다 거북이는 매장을 방문하셔서 사료를 먹는 것을 직접 확인하시고 그런 개체들을 골라가시는 게참 중요합니다 이게 갑이 있어서 정말 튼튼한 것 같지만 해치링이라고 해서 부한지 얼마 안된 아기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가정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먹이 붙임이잘안 되거나 탈락도 생각보다 높은 편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꼭 매장을 방문하셔서 밥 먹는 거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셔야지 폐사하셔가지고막 마음 아픈 일을 겪는 일을 좀 당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북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밥잘먹나를 가져가셔도 환경이 바뀌면 애기잖아요 그래서 밥을 며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성격 따라서 다르긴 한데 거북이도 개체마다 아까 색깔이 다르다고 했죠 성격 역시 엄청 달라요 개체마다 그래서 밥을 잘 먹는 개체가 있고 아닌 개체가 있는데요 만약에 두, 가지, 두 마리를 키우실 때한 마리가 너무 밥을 많이 먹고 한 마리가 잘 먹지 않는다면 잘 먹지 않는 개체에게 밥을 좀더 중점적으로 주실 수, 주실 수 있도록 잘 먹는 개체를 조금 끌체로 밀어낸다든지 이미 이게 밥 주는 양을 조절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밥을 잘안 먹는 소심한 아이가 치어서 성장이 점점 점 밀리다가 병이 나거나 아니면 폐사한경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마리, 한두 마리 정도 키우실 때 성격 차이가 많이 난다 하시면 밥을 주세요꼭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거북이가 처음 가져가신 밥을 잘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입맛이 까다로워서 사료 좋다는 사료도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릴 때 제일 좋은 게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냉동장구벌레입니다 냉도, 냉동장구벌레를 급여하시면 어릴 적에 사료를 잘안 먹는 개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문제는 냉동장구벌레 그대로 물에 넣게 되시면 순간적으로 수온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변온동물들은 특히 애기들이 온도 확 떨어지게 되면 감기가 걸릴 수 있고 놀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냉동장구벌레를 녹인 것을 건져서 물에 풀어주시는 걸 추천 많이 해드리고요 이 역시 수조에 풀어주게 되면 여각에 많이 끼어버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작은 요런 딸기 바구니 같은데 물을 잠깐 덜어내서 그 개체를 넣고 그리고 풀어주시면 은그 약한 개체들이 그걸 먹으면서 회복을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장에서도 수입됐을 때 밥을 잘안 먹는 개체나 약한 개체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케어를 해주는 편입니다 먹은 거북이는 잡아서 섬 위에 올려주세요 애기 거북이들은 물속에 갑자기 집어넣게 되면 약한 개체들은 물을 먹고 꺽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이동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섬 위에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북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부활을 했다고 하지만 세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몸에 안 좋은 세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북이는 특히 애기들이 만질 수 있잖아요 물고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거북이는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만지게 되면 비누 혹은 손 세정제로 사용해서 구석구석 약간 손을 씻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아이들이 거북이를 만진 뒤에는 꼭 손을 씻으라고 권유해주시고 옆에서 부모님도 지켜봐주십시오. 아 그리고 한가지더 있다면 자녀분들도 중요하지만 애기 거북이들은 자주 만지면 그건 역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폐사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가져가셨을 요 단계를 벗어나 3, 4개월 지난 뒤에 만지도록 허락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전까지는 거북이를 되도록이면 적응하는 동안은 자주 만지시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료는 한 가지 사료보다는 두 가지 이상 사료 섞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고기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죠. 한 가지 사료만 먹이면 분명 영양 결핍 올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 섞어 먹이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키우시다 보면은 건강하게 거북이 성장하면서 잘 키우시면 나중에 애들 알도 낳고 번식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은 재미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거북이 필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몰 로우 티비